우리는 로그 스 D 드라이버의 모든 면을 혁신했습니다. I don't know, b u like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한 비거리를 위해. w wow. o 누구보다 폭발적인 드라이버를 원한다면. Think speed, go rogue with c a